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도 아주 잘 빠졌고 성능까지 좋은 최신형 스팀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주방이나 화장실 찌든 때를 청소할 때 보통 독한 화학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효과는 좋지만 좀 꺼림직한 게 피부나 환경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제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 바로 스팀 청소기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서 리뷰를 하려고 구매했는데요. 기존 스팀 청소기와 별 다를 게 없어서 굳이 리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팀 청소기는 보통 이런 모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디자인이 정말 괜찮죠 이런 제품은 마감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스팀 청소기는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설픈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죠 겉으로 보이는 단점은 110볼트 코드라는 건데요 돼지코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스팀 청소기의 단점은 뭘까요? 바로 일체형이라는 겁니다 청소기 자체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좀 무겁기도 하고 물을 넣는 부분이 뜨거워서 화상의 위험도 있죠 그리고 물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물을 여러 번 채워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물통에서 나오는 스팀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덕션이나 욕실에 있는 유리 칸막이는 손으로 아주 빡빡 밀어서 닦고 싶은데 청소기 노즐이 워낙 작아서 넓은 면을 청소하려면 걸레를 따로 써야 하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스팀 청소기가 참 좋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한 스팀 청소기의 단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우선 물통이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260ml 대용량이라 물을 자주 보충할 필요도 없고 물보충도 아주 편리합니다. 예쁜 손잡이도 달려있는데요. 본체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본체를 들고 청소를 하면 될까요? 본체가 작고 가볍긴 하지만 굳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튜브가 1 5 m 로 길어서 노즐만 가볍게 들고 청소를 하면 되고요. 연장 손잡이까지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스팀 장갑입니다. 장갑을 연결해서 스팀으로 때를 아주 빡빡 벗겨낼 수 있는데요. 이게 장갑 형태라 넓은 면뿐만 아니라 굴곡진 부분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스팀이 나오는데 뜨겁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따뜻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로만 하면 청소가 정말 잘 되는지 확인이 어렵겠죠 보통 스팀 청소기 출력이 800와트에서 1000와트 사이인데 이 제품은 출력이 1200와트입니다 스펙만 봐도 청소가 아주 잘될것 같죠 그럼 스팀 청소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유리 칸막이를 청소해 보려고 하는데요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물때가 잘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면대는 청소를 한번 해서 나름 깨끗한 편인데요 스팀 청소를 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전이 좀더 깨끗해진 모습을 볼수 있고 자잘한 얼룩도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스팀으로 청소를 해서 살균까지 됐으니 이만하면 나쁘지 않죠? 이 유리칸막이는 처음에는 아주 투명했는데 물때가 끼면서 항상 이 모양입니다 스팀 청소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안되는 느낌인데요 손세정제를 한번 바르고 다시 스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닦이는 느낌이네요 한번 청소로 깨끗해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두세 번 정도 해야 예전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청소를 직접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데요 출력이 1200W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스팀이 별로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청소도 제대로 되는 느낌이 아닌데요 아 제품이 좀 기대 이하입니다 스팀 장갑은 좋긴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단점은 스팀 케이블을 꽂고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을 줘서 비틀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요 오래 사용하면 연결 부분이 찢어질 것 같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한 제품인데 좀망필이 느껴집니다 디자인이나 제품 형태는 진짜 좋지만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기대했던 수준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매를 도저히 추천할 수가 없네요 성능만 비교하면 저렴한 이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구매 대 실패 <웃음> 끝